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 네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상이 나왔다고 해서 코엑스로 가봤는데요 가연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코엑스 가사미야 <웃음> <맞아>. <웃음> 우와. 우와 반짝반짝하네 안녕 아 어, 없을 거 같아 야어디있어어 여기있다 어디? 오. 어머 하나 남았어 웬열 어, 이거 혹시 스무페이더 있어요? 우와, 조이기탱이다. 지나와라, 얘. 어디? 나걔 좋은데? 나 얘네 안 났으면 좋겠어. 갚을 때선 얘 나왔으면 좋겠어. 얘. 얘랑, 어, 얘. 풍선껌. <웃음> 어, 나 이거 너무 갖고 싶다. 가볍고, 가볍고. 이거다, 이거다. 뭘 써, 어, 용이 근데 얘만 큰게 있는 거야. 팔만 같은데 대가리에 젤리가 그치? 가득하네 이게 되게 실물이 깡패야 얘네, 그이지얘 음... 어때? 얘 너무 귀엽잖아. 우와, 비무하는 또 다른 매력이네. 그렇 귀엽다, 너도. 떨려 떨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네. 해왔습니다 이렇게 네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스누피만 살려고 갔다가 가필드도 나왔다고 해서 가필드도 샀다가 너무나 사고 싶었던 아이 얘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총네개 이렇게 사왔고요 제가 원하는 게다 나왔을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얘는 히로노라는 아이인데 보시면은 패키지부터가 남달라요 여러분. 남다르죠? 이거 마치 판마트안 같은 그런 히로노라는 피규어인데 백으로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는 그 까마귀, 시꺼머네. 나왔으면 좋겠는 거는 고스트. 고스트. 감성 보세요, 여러분. 오, 이 감성 너무 좋다. 짠. 종이도 이렇게 너무 감성있게 되어 있어요. 히로노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히로노라고 글씨가 써있는데요. 아, 제발. 어, 비니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내 위신은 아니지만, 어, 귀여워! 얘가 더 귀여운데? 뚝뚝! <웃음> 단 여러분, 봐봐요. 아, 짠, 이 아이가 나왔어얘 <웃음> 진짜 사랑 같죠? 뭔가 눈 봐요, 특히 눈. 투명하니 약간 입체적이고,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머리, 머리카락게 후드도 예쁘게.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히로노 아이가 나왔습니다. 얘도 너무 귀엽지만 대박인 건 뭐냐면 <웃음> 아 귀여워! 공룡이에요 공룡! 이렇게 공룡이 한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게 공룡이야 도롱룡이야 얘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둘이 앉아가지고 어머 귀여워라! 나도따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 의자가 왜 돌아가지? 근데 얘좀 치저다. 약간 갬성있다. 얘 카드는 오소갬성컬드 so 짠! 이렇게 한 번에는 그 엽서처럼 되어 있고 뒤에는 이렇게 일러스트가 아주 갬성있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날위로 이렇게 째려보는 듯한 느낌? 이렇게 했어! 다음은 짠! 갓필드! 여러분 갓필드 좋아하시나요? 한국 사람들은 갓필드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서 살 때는 어렸을 때 엄마가 이 비디오를 간간히 틀어주시곤 했는데 뭐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일단 제일 나왔으면 좋겠는 거는 버블 l 스더 플라이 l e 버 o 버 g 버블 버블 팝 골드 헌터 이렇게 두개 나왔으면 좋겠고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 아이는 이거 알라딘 이거 마법사. 이두 개는 쓰읍, 딱히 취향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만 샀단 말이야. 하나만 샀는데 뭘 바라겠니. 그래. 하나만 샀으면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지만 그래도. 좀 커. 탁 잡았어. 어? 비니루야? 왜비닐루지 하나, 둘, 셋! 어, 뭐야? 어? 무슨 그냥 판때기 하나가 나왔어요? 보라색 판때기가? 어? 아, 버블컴 아니야. 아? 아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안 나왔으면 하는 애가딱 나왔지? 아진티 <웃음> 박쳐 진짜.. 뭐야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네 지금? 불어넣을까? <웃음> 이게 가필땐지 뭔지도 모르겠어 이상해.. 눈탱이 밤탱이.. 아 어. 이건 양탄장가 봐요.. 양탄자의 휴지 그래갖고뭐 이렇게 날아가는 거가 별로 맘에 안 들어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맘에 안드니까 그렇지 카드는 또 어떻게 되니? 카드뭐 없어 그 이렇게 땡땡 땡. 돌아가고 싶다 과거로 스누피에서 한번만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누피 다 좋아 스누피면 다 좋긴 한데 셀리별로 셀리만 안 나오면 돼 이거 제일 나왔으면 좋겠는 거는 깃발 들고 있는 거 어.. 깃발이요 깃발 들고 있는 수능표가 나왔으면 데요 중복은 아니겠지? 헉, 중복일 수도 있어 나! 새로운 박스에서 이거를 갖고 왔단 말이지? 그건 두 박스에 합쳐진 조합이니까 중복이 나오면은 사실은 랜덤 박스를 하지 않을 것을 왜이렇 커? 커! 커 커! 커! 하나 둘 고마워, 리이양 뽑은 거한번 뜯어서. 셀리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짠! 핑크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셀리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 보세요. 요거, 요런 거, 요런 디테일. 역시 판마트 응치, 응치, 응치. 이 하면서 이거까지 다쳐준 응치, 응치. 이거 공책. 롤펜 이렇게 따르들어 있었어요. 당 떨어져서 아, 소리가 어머 아, 중복 아니겠지? 나 진짜 중복 아니겠지? 중복 같아. 너무 똑같은데 느낌이? 하나 둘 셋! 아! <웃음> <웃음> 만어서난똑같이 중복인 줄 알아 <웃음> 오 귀여워 이렇게 파츠가 이렇게 봉하고 헬멧을 쓴우드스탁이 이렇게 꼬름 들어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죠? 얘를 어떻게 하면 불안한데? 뽑아줍니다 어, 어아 깜짝이야 아 이거 어떻게 꼽는 거야 이렇게 고요 헬멧은 당연히 이렇게 닫아줘요. 불 디테일이 이런 디테일.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아! 아!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금손과 똥손을 와따리 갔다러 와따리 갔다러 했던 노아스토리 노아의 랜덤 언박싱 신상 언박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어마어마하고 귀여운 영상으로다가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귀여운 일상 유튜버 노아스토리 노아였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어, 오, 오! 카드 안 보여줬나요? 카드 오, 내 정신 좀봐아 진짜 짬바가 몇이네요 짠 이렇게 보시면은 카드가 이렇게 네 앞모습은 이렇고요 이렇게 비너츠